자세교정 초보 프로그램 9주차 목어깨운동 흉쇄유돌근 릴리즈부터 해주겠습니다. 흉쇄유돌근은 귀 뒤쪽 유양돌기와 아래쪽 쇄골까지 붙는 근육인데요. 근육을 앞뒤로 흔들면서 풀어주거나 근육결에 따라서 위아래로 밀어줍니다. 밀어줄 때에는 반대쪽 손으로 보조를 해주면서 합니다. 생각보다 세게 해주셔야 돼요. 반대쪽도 고개를 돌려서 해볼까요? 고개는 45도 정도만 옆으로 돌려줍니다. 이번에는 목 스트레칭 쇄골 아래를 손으로 눌러 아래로 잡아당깁니다 머리를 뒤로 과도하게 접히지 마시고 턱을 들어 머리를 위로 뽑아내듯이 스트레칭 해줍니다 허리도 과신전이 되지 않도록 중립을 유지하시고 동작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목 앞쪽의 좌우 측면에 있는 근육을 스트레칭 해 주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턱을 위로 들어올린 상태에서 한쪽 귀를 한쪽 어깨에 가까이 간다는 느낌으로 아래쪽으로 당겨주세요. 그 상태에서 반대쪽 턱은 위로 길어지는 느낌으로 스트레칭 해 줍니다.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합니다. 반대쪽 방향도 바꿔서 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목 안정성 운동, 목 저항 운동, 리트렉션 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팔꿈치를 앞으로 당겨줍니다. 그리고 이때 턱이 들리거나 아래쪽으로 눌리지 않도록 중립된 상태에서 손바닥과 뒤통수가 서로 저항을 주면서 등척성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천천히 호흡하시면 됩니다. 이때 몸 전체 척추가 뒤쪽으로 기댄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아까와 같이 리트랙션 한 상태에서 깍지를 끼고 양옆으로 팔꿈치를 잡아당긴다는 느낌을 계속 가지면서 동작을 해줍니다. 옆으로 사이드 밴드 골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호흡을 하면서 복부를 조여주세요. 아까와 같은 동작의 느낌으로 이번에는 좌우 한 번씩 트위스트를 해줍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골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호흡을 하시면서 복부를 잡아주세요. 이번에는 손깍지를 끼고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어깨가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아래쪽 깍지 낀 손을 어깨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지 않도록 뒤쪽에 있는 팔을 밀어주면서 스트레칭을 해주겠습니다. 뒤통수로 뒤쪽에 있는 팔을 밀어주세요. 반대쪽 손을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팔을 외회전해서 어깨 위쪽을 스트레칭을 해줄게요. 한쪽 팔을 바깥쪽으로 외회전을 하고 반대쪽 손으로 외회전한 손을 잡아줍니다. 그 상태에서 목을 옆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천천히 돌아왔다가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옆으로 길게 위쪽으로 길게 늘리면서 스트레칭 해줍니다. 목이 아래쪽으로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반대쪽도 해줍니다 팔 저항 운동입니다. 외전한 팔을 반대쪽 손으로 뒤로 잡고 그 상태에서 좌우로 흔들어줍니다. 반대쪽 손도 바꿔서 동작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팔을 뒤로 당기는 동작입니다. 팔을 뒤로 당길 때 목이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중립을 잘 유지하면서 동작을 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너무 많이 들거나 허리가 너무 과신전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호흡을 천천히 하시면서 복부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유지해줍니다. 뒤로 잡아당긴 상태에서 홀딩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양쪽 손을 저항을 주어 어깨 밑에 등근육에 충분히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반대쪽 손도 바꿔서 동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홀딩 해줍니다. 팔을 서로 반대쪽 방향으로 힘을 주어서 동작을 해줍니다. 빅커브 e 스트레칭으로 마무리 해 줄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운동 후 인증 댓글과 광고 시청도 해주세요.